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아, 와... 만우절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잖아요 오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근데 와 진짜 제가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긴말하지 않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 뭐 로드맵을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 뭐 흥분이 된다 기대가 된다 뭐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이런 말을 했고 여기 이제 아크2에 나올 새로운 공룡 그리고 여기 밑에 아크2 관련 소식이 있는데 여기 읽어보면서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왔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여기 딱 보이죠? 2024 제가 항상 아크2 관한 소식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트레일러 영상 같은 거나 무슨 플레이 영상 그런 뭐 테스트 그런 영상들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도 올리지 않고 있다. 연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여기 2024 엔드 오브 2024 2 0 2 4년 연말에 아크트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이 결정을 하는 데서는 어려운 결정을 하는 데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왜 지연이 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크트를 최고의 게임으로 만들고 어 플레이어들에게 좀 재밌게 할수 있는 경험과 뭐 재미,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얼리어런 엔지 5가 어, 새로운 기술이기도 해, 해가지고 좀더 오래, 오래 걸리는것 같다. 얼리어런 엔지에 대해서 좀더 많이 배우고 있고 속편을 개발하면서 차세대 패러다임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 뭐 여러 가지 뭐 조율이나 뭐 방법들을 뭐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연에 대해서는 어, 뭐 사과를 드리며 어, 이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결정을 했으며. 좀 늦게 출시되는 것만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좀더 재밌는 아크 투를 보여드리고 내년에 공개될 아크 투를 기대를 해달라 이런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요 그냥 한마디에요 그냥 2024년 연말에 공개하니까 미안하다 얼리얼 지지 5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더 기다려달라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크 서바이벌 어센 어센 더어 아크 서바이벌 이볼드의 차세대 리마스터로 된 이름, 언리얼 엔지 5, 엑스박스, 윈도우 PC, 그리고 스팀, 플레이테이션 스 5에 연말까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크2가 언리얼 엔지 5인데, 언리얼 엔지 5를 아크1에 먼저 적용을 시킨 다음에 아크2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리마스터된 아크 서바이벌 어세... 어세던트를, 어센 더들를 연말에 50달... 49.99 달러, 거의 50 달러죠. 50 달러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 가격에 아크투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크투를 지금 올해 연말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아크투를 플레이할 수 있게 2024년에 1개월 특정 클로즈 베타를 어, 플레이어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뽑아서 하는 것 같아요. 8월달에 나올 아크 서바이벌 어센더들을 PC와 엑스박스에서는 5 0달러고요 플레이테이션5는 40달러입니다 왜 플레이스테이션은 40달러지 그리고 모든 확장팩들은 별도로 판매가 되고요 19.99달러의 스코치더스 에버레이션 2023년 4분기에 에버레이션이 출시를 하고 2024년 1분기에 익스팅이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 파트 패스 제네시스 파트1 파트2 이렇게 있죠 제네시스 파트 1은 2023년 1분기 파트 2는 2분기에 19.99 달러에 이렇게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크 서바이벌 어센더드가 출시비가 되면 더 많은 새로운 기능 개선하고 어, 한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여기 보면 새로운 컨텐츠를 업데이트 할 예정인데 미니맵 그리고 뭐 미니맵을 뭐 추가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크 서바이벌 피테스트처럼 테크 텔포가 어, 뭐, 좀더 작아지고 건축 스냅 수정 같은 거 기초 자원 증가 새로운 3인칭 카메라가 생기고 핑 시스템도 신, 생기고 밸런스 패치 뭐 예를 들어서 동굴 입구나 아 역시 예전부터 나왔던 그 동굴 입구 크기 조절이 아크 그 얼리어렌즈 5에서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 서버 오피셜 서버 8월 말에 어... 어 아크 서바이벌 어센더드가 출시되면 아크 서바이벌 모드,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및 PC 모든 서버 공식 서버가 종료된다고? 잠깐만 잠깐만 모든 공식 서버가 종료된다고 하면 초기화를 한다는 소리인데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아크 공식 서버를 종료를 하고 이번 업데이트 아크 1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 달 아일랜드 스코치드가 8월달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올 8월부터 그러면 뭐더 이제 아예 새로워진 아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이 글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네, 오늘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고 너무 충격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어... <웃음> 어... <웃음> 네, 일단은 뭐 예상은 했던 거고요 아크투가 연기될 거라는 거는, 근데 공식 서버 종류는... 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